되게 신기하다, 이렇게 쓰는 게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먹뷸입니다. 오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온 상태의 직후의 머리인데 앞머리가 머리가 눌린 상태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가라앉은 상태예요. 그러니까 아침에는 굉장히 봉긋한 상태로 왔는데 저는 이렇게 헤어롤을 사용하거든요. 제가 약간 반 곱슬의 머리라서 조금만 드라이를 해줘도 하루 동안 그게 이제 축 처지거나 볼륨이 꺼지질 않고 좀 유지하는 편이거든요. 요렇게 해서 요거를 회사에서도 좀잘 말고 있어요. 쉴때요렇게 말고 풀어주면 이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습한 날 그리고 머리에 땀이 막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방 볼륨을 살려준 앞머리가 정말 이렇게 떡지듯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도도레이블에서 나온 뿌리는 신붓 앞머리 펌입니다이 제품은 지금 위메프에서 1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이거를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상자각 안에는 이 페이스 필름하고요. 1제와2제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자그마 헤어롤이 들어있어요. 요 페이스 필름을 페이스 라인에 맞춰서 잘 붙여주세요. 오케이. 마치 미용실에 와 있는 효과. 그리고 요 앞머리를 일제를 충분히 머리카락에 적셔주세요. 이 정도. 정말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게 잘안 나와. 이거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그 냄새나요. 내장되어 있는 지금 헤어 이헤어룰로 중요한 거는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말아주세요. 말아줬습니다. 요렇게 하고나서 1제를 다시 한번 뿌려서 10분간 방치를 합니다 저는 1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1제를바른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요 다음 단계는 2제를 바르고 나서 5분간 방치한 다음에 씻으면 끝납니다 아 이거 불량인가봐 자 요렇게 지금 머리를 감고나서 대충 말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말리고만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컬이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뽕긋하게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볼륨이 산이 앞머리를 비오는 날, 눈 오는 날에도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. 그리고 아무래도 아침마다 열감을 가해서 드라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뿌리를 볼륨을 살려주면 머리의 손상도 덜 하겠죠?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제품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